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플레 그리아 알라디아 브리라는 이 프랑스 요리 입니다 가보실까요 let's go 자, 자 닭을 내등분 할게요 오늘 요리는 에. 음... 오븐에서 굽기 때문에 손질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알맞게 손질을 해주면 되고, 음, 이니까 두 마리에요. 자, 두 마리를 이렇게 오븐에서 요렇게 편하게 음, 손질을 해줘요. 잘라줘야겠죠? 치킨 요리입니다. 네등문 이상 자를게요. 자, 네드문 자르고, 자, 손질을 해둡니다. 손질한 닭고기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버터와 식용유 혼합물을 만들게요. 닭 표면에 바를 거예요. 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부어 줍니다. 어, 버터 없으면 마가린으로 하면 돼요. 혼합물을 만들어 줘요. 버터와 식용유 혼합물을 닭고기의 닭고기 표면에 골고루 칠해 봅니다. 칠합니다. 칠합니다. 자 아까 만들어 뒀던 닭고기 아, 저, 버터와 식용유 혼합물이에요. 이것을 표면에 이렇게 골고루 발라줘요. 자 버터와 어, 오일을 혼합물을 골고루 바른 닭고기를 이제 브로일러에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일러 또는 오븐에 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지고 있어요. 5분 후에 다시 식용유와 버터 혼합물을 다시 발라서 다시 오븐 하고 5분 동안 5분 동안 또 타이머를 맞추고 다시 또 구워 주고 그다음에 10분, 5분, 5분, 10분 지난 다음에 5분, 5분 해 갖고 5분, 5분씩, 5분씩 두번 10분 이후에는 닭고기를 뒤집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5분간의 시간 동안 곧 굽다가 열어서 식용유와 버터 혼합물을 발라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5분 돌리고 그러면 10분, 5분도 발라주고, 그래서 총 20분 동안 굽겠습니다. 그래서 식용유와 버터 혼합물을 좀더 발라줄게요. 다시 5분 돌리, 5분, 5분, 5분간, 시간 5분간 타이머를또 맞춰줄게요. 이제 또 두번째 5분간 시간이 지나서 10분 지났네요 이제 닭고기를 뒤집어 줄게요 뒤집어 줍니다 다시 이렇게 발라줘요 닭고기 에다가 그 버터 식용유 혼합물을 이렇게 발라줘요 오븐돌릴기요도 오븐 자, 머스터드와 각종 양념을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줄게요. 자, 머스터드를 넣고, 그 다음에 KN p e p p 분말입니다. KN p e p 분말. 자, 그 다음에 바질. 바질을 넣을게요. 바질. 자, 그 다음에 후추를 좀 넣을게요. 후추. 그 다음에 아까 버터와 식용유 혼합물, 올리브 오일 혼합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려 드릴게요. 떨어뜨려 드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저어서 마요네즈 색상이 나오게 이렇게 저어줘요. 자 이거를 따고 프로일전 오븐에서 20분간 앞뒤로 구운 닭고기에 발라 줄 거에요. 자 오븐에서 구운 닭고기 약간 구운 음, 연한갈색이 나올 정도로 약간 구운 닭고기에다가 닭고기를 꺼내고 소금간을 조금 해줄겁니다 소금간을 좀 해주고 자, 아까 머스터드 소스 각종양념을 섞은 머스터드 소스를 바릅니다 그리고 빵가루를 닭고기 에입니다 이렇게 굴려가면서 두드리면서 이렇게 버터 기름 혼합물을 조금 부어준 다음에 남은 버터 기름 혼합물을 부어줍니다 버터 기름 혼합물을 좀 빵가루와 마스타드 소스를 바른 바르고 어, 노릇, 연하게 갈색으로 구워진 치킨을 다시 오븐에 넣고 20분간 앞뒤로 구워줍니다. 10분 간격으로 버터 식용유 혼합물을 어, 조금 발라줍니다. 오늘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랑스 요리와 불닭볶음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쭉가 지금 i n g 양념에 찍어갖고 먹어야죠 프랑스 요리 만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음 음 단무지. 음. c h 자, 꿀떡, 굴딱 짜장 굴딱볶음면 먹어볼게요 자, 스프 슈프, 액체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분말 소프. 자 비벼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자, 자면 치기 Ugh. 아다 먹었어요 치얼즈 음. 아. 아. <웃음> 자 오랜만에 콜라 한번 먹어볼게요 t i m 아 불담먹고 나니까 땀나네요 얼굴에서 Cheers. Oh, g s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